엄마 지금 손톱에 비타민 들어가서 시커매. 조금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자. 너무 많이 먹어. 응 맞아. 그때 오이는 삶은 거라서 아저 양배추. 어이구 작게. 또키도좀 보고. 얘가 계속 하루에 먹던 식단이라서 배 아플 가능성은 없어 새로운 거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너무 응? 아, 잘했네 잠깐만 그리 잠깐만 맨 마지막에 이제 오이 먹을 거 남겨놨어 엄마 비좀 보자 이게 딱